직장생활을 할수록 해가 바뀔수록 다른 인생을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파티션 넘어 직장상사의 삶이 내 미래라 생각하니 달갑지 않았죠. 언제까지 가면을 쓴채 남의 기분을 맞춰야 할지 평생 타인의 일을 대신해주는 기분으로 살아야될까 고민이었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보니 이름과 직급은 쓰여있는데 언젠가는 반납해야 될 것들이었죠. 직장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월급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다가 월급이 끊긴다면 독자적인 생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나만의 것은 무엇일까? 어느 날 서점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책을 봤습니다. 책에 이름이 적혀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고 신기하게 느껴졌죠. 이 책의 주인은 누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컨텐츠의 주인은 누굴까? 그때부터 내 이야기에 집중했고 출근 전 2시간, 퇴근 후 2시간 글을 쓰게 됐습니다. 첫 책이 출간되며 전혀 알지도 못했던 기업, 관공서, 도서관 담당자들이 강연 요청을 해왔고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썼을 뿐인데 저작권 인쇄수익이 연금처럼 들어오고 책을 잘 봤다는 독자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글로 좋은 영향도 끼치고 그에 합당한 대가도 받는 이러한 삶이 주는 유익함은 명확합니다 내 인생이 기록되고 있구나 그저 흘러가고 있지 않고 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콘텐츠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낸 사람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비슷한 경력을 가진 강사더라도 책을 쓴 강사가 차별화를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의 페이와 강연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남의 것을 잠시 빌려 살아갑니다 대리운전을 한다면 남의 차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며 생계를 이어가고 진짜 내 것이 무엇일까 평생 고민을 합니다. 책쓰기는 그저 글을 끄적이는 게 아니라 인생 창업에 가깝습니다. 책이라는 결과물을 내어주고 작가라는 직업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럼에도 자본이 들어가지 않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결과물을 내는 최적화된 생산 도구인 겁니다. 불안감에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자기개발보다 결과가 나오는 자기개발이 책쓰기인 거죠. 일을 할수록 살아갈수록 공허합니까? 기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인생 기록을 남기는 책쓰기,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만의 인생 주제는 무엇인가요?